안녕하세요 녹음실 왔어 유준성입니다 녹음하러 왔어 녹음실 왔어 녹음실 왔어요 믹스 수정하러 왔어 수정하러 왔어요 아 무겁네요 플러그인 많이 들어가서네 <웃음> <웃음> 지금 솔로 앨범 네첫 곡이 거의 다 정리가 끝나갑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네, 지금 모니터 해보고 있는데 솔로앨범 첫 곡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나한 댄스곡이고요 우선은 네, 정리되는 대로 빨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날은 갑자기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좀 일하는데 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불백을 또 찾아 먹으러 왔죠 여기 맛있어요 아우 진짜 여기 감자탕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딸려 나오는 게메솥밥 네, 우리 게메솥밥이 너무 맛있어요 보쌈정식 아 여기 규동 저렴하던데 아우 굉장히 예, 그리운 맛이었어요네 일본가서 그런 요시노야나 스키야에서 먹었던 맛이 나더라고요 음, 음, 음, 잠을 못자서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네또 그 레이스 국밥에 왔네요 예, 사장님이 이제 친해져가지고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 근처에 있는 또 육회비빔밥을 조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갔던 규동집에서 치주규동을 시켜봤는데 역시 그리운 맛이었어요 뭔가 그 저렴하면서도 아주 가성비가 예, 맛있는 맛 <웃음> 네, 운전하다가 옆차 멍멍이가 너무 불쌍하게 생겨가지고 하나 찍어놨어 요 음, 귀여워 네 그리고 일이 정리가 좀 돼서 네 고향집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세계백화점 푸드코트에서 네 불초밥 하나 또 때렸어요 정안요에소 네. 여기에 굉장히 맛있는 것들 많아요. 하지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안 먹습니다. 경비가 경비가 삼엄정읍에 도착했는데 딱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다 발열 검사하고 네, 삼엄한 경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랑 빨리 만나자마자 장을 보러 나왔어요. 다까서 나오지. 가서비싼가뱅 야, 뱅이이 진짜 맛있 네, 엄마랑 또 맛있는 거사 가지고. 또 엄마랑 와인 한잔 마셨습니다. 음, 맛있었어요. 다음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일어난 김에 모닝 커피 한잔 때리면서 마당에 비오는 소리도 듣고 자연을 만끽했어요 잠시 빗소리 좀 감상해보시죠 비가 예쁘게 오길래 또 이렇게 타임랩스를 찍어봤어요. 근데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어서인지 그렇게 막 예쁘진 않네요. 구름이 참 빠르고 멋지게 지나가네요. 음맛있어 정읍에 있는 스타벅스에 와서 스타벅스 커피 한잔 때려줬습니다 사람이 없더라구요 하지만 전 스타벅스 주주님이기 때문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자주 마십니다 꼬라니 실 뻔했스 꼬라니 아, 고라니 칠번 했어요. 고라니 어디 가? 굉장히 위험했어. 같이 가. 고라니 어디 가? 고라니.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고라니. 가지 와. <웃음> 칠번 했잖아, 이 굉장히 위험했어요. 야, 엄마. 걸로 가지 마. 걸로 가지 마. 걸로 <웃음> 가지 줘. 너 죽어 야 일로와 일로와 나가 나가 그렇지 아우 굉장히 위험했어요 이대로 가면 고라니가 죽을 아니, 색깔이 뻔했는데 틀려. 그래가지고 색깔이 아예 강도다리인가 그거를 한마리 떠와서 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예,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예, 벚꽃 구경도 좀 했습니다 정읍 유명한 벚꽃거리인데 벚꽃이 아주 예쁘게 폈었더라구요 정읍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엄마가 동영상 찍었는데 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사진 찍는다고 동영상을 눌렀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근처에 예쁘게 벚꽃사진 찍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올라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갑자기 앞차가 급 i 거를 하는 바람에 고속주행중에 박아서 좀 아찔했습니다 to 했 o 요 다음날 일어나니까 또 은근히 온몸이 결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가서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대충 햄버거로 한끼 빼우고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또 한강에 벚꽃 풍경은 어떤지 한번 조사하러 나가봤습니다 역시나 사람들 많더라구요 요즘 바빠서 한강을 자주 못갔어요 오랜만에 오니까 좋더라구요 아야 기가 막히게 폈네 여기가 이제 합정 망원 그 사이키 벚꽃길인데 네 여기도 소문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다 음 예쁘게 잘 폈네요. 하지만 여기도 다 재개발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랑 만나서 또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또 이렇게 또 뽀지게 먹어줬으면 또 설빙 가가지고 디저트를 또 먹어줘야 그게 정석이죠 먹고 이제 집에 가려는데와 <웃음> 10시 되니까 홍대가 와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 경찰이다 경찰이다 아, 도망쳐 아. 경찰들이 와서 다통제하더라고요형 여기다 좀더어줄게요 네. <웃음> 저도 더어드릴게요 아, 더워드릴까 조금? 어, 뭐... 비가 많이 왔는데 이제 또 형이 치과를 이전한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사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나 아직 가시이잖아 네 서울역 들린 김에 또 비어드 파파를 사왔습니다. 어, 버렸어. 버렸어. 네, 몸이 계속 안 좋아져가지고 우선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얼른 회복을 하겠습니다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은근히 아우 어깨나 좀 허리가 안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교통사고 조심하시고요 기온차가 요즘 심하니까 네 감기도 조심하시고 이제 꽃가루의 철이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호흡기 질환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세요 조만간 음 멋진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